안녕하십니까, 프라메셋과 신한금융투자정권에서 펀드미 재무상담을 하고 있는 예진학박입니다 그 오늘 말씀드릴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변행연금에서 펀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10분 정도 내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 변행연금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말이 많죠 변행연금이 물가상률을 승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라그 기사가 나간 이후부터 고객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그 기사를 보고 해약을 하기보다는, 변은연금 펀드의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후 어떻게 고객이 내 변은연금 펀드를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도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약하기보다는, 가입 후 관리를 더 내가 잘해가지고, 수익률을 더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수익률 향상에 대해서 이 노력을 하셔야지, 해는, 그, 해지하는 거는 되게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변액연금에서 수익률을 그 결정지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펀드 설정. 두 번째는, 주가약시 휴가나기. 그러니까, 변액연금에서 수익률을 잡았을 때두 가지가 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변액연금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펀드가 1개에서 13개까지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 펀드를 설정을 할때 내가 예를 들면 중국 펀드에다가 100% 설정하고 할 때랑 아니면 채권형 펀드에 100% 설정할 때랑 20년 유예 수익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처음에 가입하실때 펀드 설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펀드 설정을 본인이 하기보다는 어 본인의 투자성에 맞게 펀드 설정을 해야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나는 투자성이 좀 안정적인 투자상이다 그러면 은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를 10% 혹은 20% 넣고 나머지는 주, 국내 주식형 펀드, 해외 펀드, 인덱스 펀드 이렇게 분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펀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0년의 수익률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고객님들은 내변형형 펀드 설정이 어떻게 되 있는 있는지 잘 설정이 되어있는지 이것부터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 수자에 맞게 뭐 채권형 펀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펀드 설정을 잘했어요.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다시 펀드 분석을 해서 펀드를 제대로 잘하고 나면 은그 다음부터 해야 될게 추가 납입이에요, 추가 납입. 주가에 추가 납입. 그러니까 추가 납입은 그냥 내가 돈이 있다고 추가 납입을 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하락할 때 추가 납입을 하는 거예요. 추가 납입의 그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사업비, 그러니까 기본 보, 험 내가 변인연금 기본 보험료에 대해서 사업비가 11% 정도로 굉장히 큰데, 사업비 그 추가 납입한 거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 2%에서 2.5%밖에 사업비가 안 뛰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10만 원 했다 그러면 은 2,500원 뛰고 나머지 97,500원 펀드 투입되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 수수료가다 절감이 되겠죠, 그렇죠? 장기로 했을 때, 그니까 사업비의 절감 효과가 있다. 추가 날입한 거에 대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저렴해진다 근데 당연히 고객 입장에 추가 납입 자주 하면은 수수료가 아껴지니까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더 많아지겠죠 두 번째 그냥 내가 돈이 여유가 있다고 추가 납입하는 게 아니라 추가 납입도 주가가 하락할 때 주가가 하락할 때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은 주식을 저가 매수하는 기회가 있다 요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왜그 주가가 하락할 때 추가 납입을 해야 되는지 이것부터 기본적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가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주식 하나의 가격이 좀 짜졌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평소 10만원을 투입을 하게 되면 10개 살수 있는 거를 20개를 더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이마트에서 떡이 1만원인데 지금, 지금 이마트가 끝날 때쯤 되니까 떡 2만원이 그 만원짜리가 5천원을 할인하는 거예요. 5천원 할인하게 된 이때 돈을 만원짜리를 내게 되면은 한개살수 있는 거를 두 개를 사겠죠. 이게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떡, 가, 떡 가격이 만원 5천원 하락했다는 얘기는 주식이 만원 5천원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때 내가 고객이, 이전에 고객이 그, 매수 타이밍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 추가 낙이 하게 되면은 주식을 더 저렴하게 더 많이 사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쌓이게 되면 이익이 더 실현되겠죠. 그래서 추가 낙이두 가지의 기능이에요. 첫 번째는 그, 추가 낙이 하는 사업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뛴다. 두 번째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는 펀드 설정을 처음에 잘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고객들이 해야 할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추가 납입. 근데 이제 고객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게 내가 그 회사원인데 주가가 언제 떨어지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렇죠? 저도 지금 변환 연금인데 변액 연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한금융투자 증권에서 그 펀드 상담을 하고 있어. 항상 주의시항 모니터링 을 하고 있어 가지고 주가가 전일보다 과도하게 하락할 때는 고객들한테 뭐 주가가 전일대비 5 0포인트에 하락했으니까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오후 3시까지 변환연금 이정식 펀드에 추가 납입하시 바랍니다 라고 전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자를 받으면 당연히 그 문자를 보냄으로써 그 고객들에게 추가 납입에 대해서 유도를 더 많이 하겠죠 당연히 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추가 나하신 분들은 안 하신 분들이신데 전체로 보게 되면 은 하신 분들이 나중에 수익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변인연금에 대해서 뭐 지금 말이 많은데 이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내 변인연금의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어 변인연금에서 이런 뭐 투자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주식이 우리나라 주가가 2 0년 이후에 우상향으로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과 이이 원리가 맞는 거지 20년 이후추 주가가 이렇게 꼭꾸라진다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 주식이 마찬가지죠 20년 이후에는 점점점점 올라간다는 라 전제하에 이두 가지 기술을 사용하는 거지 실적으로 주식이 20년 이후에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은 사실상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조차도 주식의 30%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금 30% 정도를. 근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해서 뭐 20년 이후에 주가가 내가 언제 떨어진지 뭐 올라갈지 장담하겠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주식에 대해서 불신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 주식에 투자되는 상품에 가입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저번에 1강의에 말씀드렸던 금리에 복리로 불려지는 그냥 일반연금을 하시는 거고 나는 주식에 안정적인 믿음이 있다. 20년 이후에 주가가 분명히 올라올 거라는 그런 신념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변액연금이나 펀드 상품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그 하신 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의 기술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펀드 설정과 주가를 추가나이두 가지를 하셔가지고 내 변액연금의 기대순위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 그러니까 변액연금은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입을 하고 가입 후부터 이제 내가 지속적인 이런 펀드 수익률 관리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변액 연금은 가입 후 관리가 생명의 상품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변액 연금은 사실상 추가 납입 생명입니다. 그렇죠? 사실 상 내가 변액 연금을 10만 원짜리를 10년 납하게 되면은 나입하는 원금이 대략 한 1,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1,200이 펀드로 불려진다고 해서 10배 1억 2천이 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뭐두배 2.5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 가지고는 노후에 충분한 연금이 안 나오죠. 당연히 1 0만씩 10년 납 하시더라도 추가 납입을 통해서 내 노후 자산을 올려야 되는 거고 또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아껴지는 건거고또 주가를 추가, 추가 납입 하게 되면 주식을 더 저렴하게 매수하는 저가 매수 이렇게 3박자가 맞아가지고 장기적으로 변해 내변해연금의 수익률이 남들보다 좀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추가 납입을 안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변해연금은 어, 사실상 관리, 가입 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변환연금 가입을 하시더라도 내가 이 설계사가 나의 변환연금을 계속 관리를 해줄 수 있는지 이것부터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저 역시도 노후 대비를 위해서 변환연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추가 납입을 하고 있고 제가 추가 납입을 하고 나서 고객들한테 추가 납입 전체 문제를 보내드리고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하고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어, 더 좋은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